레이나맘입니다. 오늘 셀프컷 영상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네, 전체 머리를 빗어서요. 양쪽으로 머리를 나눠주시고요. 밑 머리 먼저 자를 거기 때문에 위에 머리 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잘 빗어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머리 전체 길이를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다듬을 거기 때문에 네, 머리를 밑으로 빗죠. 밑으로 빗어서 네, 한 1cm, 0.5cm 정도 잘라줬어요. 머리를 밑으로 빗어서 네. 눈앞으로 이렇게 가져오셔서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끝에가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죠 한번 더 커트 해주시고요 양쪽에 밸런스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중간머리 조금 더 내어서 다시 윗머리는 고정시켜 주시고요. 밑에 머리와 아까 자른 머리와 같이 빗어 주세요. 반으로 나눠서 앞머리, 앞쪽에 있는 머리 먼저 앞으로 가져오네요. 앞으로 가져와서 이런 부분 보이시죠? 다듬어 줍니다. 네, 가위를 세로로 세워서 잘라 주시는 게더 예뻐요. 뒤쪽 머리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다듬어 주시고요. 가위 세워서 그 다음에 전체 머리 빗을 때 이렇게 올려서 빗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90도로 올려서 네, 앞으로 가져와서 다듬어 주고요 네, 한번더 이쪽도 동일하게 중간 밑머리 조금 꺼내서요. 그다음에 고정시켜 주시고 앞에 먼저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뒤쪽 머리도 90도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네. 요 정도만 잘라줘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세팅했을 때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이를 어뭐 2, 3cm씩 막 자르지 마시고요. 1cm 미만으로 이렇게 0.5cm, 0.3cm만 여러분이 다듬어 보세요 이렇게 삐죽삐죽한 부분을 손으로 가드라인 잡아서 평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 중간 머리 한번 더 꺼내 볼게요 빗어 주시고 앞쪽 먼저 잡아서요 네. 앞으로 가져오고 앞쪽 머리는 옆머리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빗는 걸볼수 있습니다 뒤쪽 머리는 이렇게 옆으로 빗어서 네, 삐죽한 부분 잘라 주시고요 또 지금 제가 손으로 잡은 머리는 거의 뒷머리예요 잘라 주시고요 또 전체 체크 한번 해줍니다 뒤쪽머리 한번 더요. 빗어서 네, 다듬어 주시고요. 쪽 중간 머리 같은 방법으로요 짧은 머리는 조금 더 쉬운데 긴 머리는 쭉 가지고 오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요 부분을 잘라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게. 빗어서 네, 90도 되게 올려서요. 쓴 다음에 그대로 손으로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 뒤쪽 머리는 뒤쪽으로 어, 뒤쪽으로 이렇게 빗어줘야 돼요. 네. 자르실 때는 앞으로 가져오셔서 자르십니다. 그래서 뒤쪽 머리가 어뭐 정확하게 이쪽에는 이쪽 머리 섹션을 나누, 나누지만 사실 뒤쪽 머리가 이쪽으로도 한번 또 오른쪽으로도 한번 자를 때오고요 왼쪽으로 한번 자를 때 와서 양쪽으로도 다 밸런스가 맞도록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 이 머리가 저쪽으로 자를 았을 때도 분명히 넘어 왔을 텐데 이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요 부분을 잘라줍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보시고 또 이쪽에서 자른 머리가 지금 또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죠?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빗어서 90도를 올려주시고요 서서 네. 그래서 90도 이상 많이 올리면 어, 윗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길게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래서 어, 층을 많이 내기 원치 않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45도 정도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잡아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층이 어느 정도 있길 원하시는 분들은 90도 정도 올려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머리요 아까 이쪽으로도 잘랐던 그 뒷머리가 또 이쪽으로 자를 때또 가져와서 같이 또 이렇게 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조금 더 길죠 그 부분을 똑같이 내게. 4개 이렇게. 다시 또 이쪽으로 가져와서 또 길이를 보세요 이 부분을 잘라 주고요 이렇게 평행이 되게 자, 그 다음에 옆머리 조금 다듬을 건데요 정수리 부분부터 어 옆으로 내려올 머리들이에요 빗어서 이렇게 많이 잡아줍니다 이 머리들이 옆으로 흘러내릴 머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잡아 주셔야 양쪽에 밸런스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머리들이 양쪽 옆으로 내려갔을 때 가름마를 어느 어 쪽으로 타더라도 머리 길이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에 옆머리를 더 잡아서 아까 잘라준 머리 길이와 또 연결시켜 줘요 이쪽도요 더 머리 잡아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조금 삐죽삐죽 나온 부분이 정수리 부분 머리 위로 바짝 올려서 잘라주면 조금 더 경쾌하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머리는 그냥 놔두시고요. 잡히는 머리만 가위집을 조금 내줘요. 앞머리, 이게 이제 앞으로 내려올 머리죠? 이렇게 앞머리, 많지 않게 삼각형 만들어서요. 빗어서 앞으로 쭉 가져와요. 요거 짧게 자르면 안 되고요. 코끝 정도 보셔야 돼요. 다듬어줍니다. 다시 한번 옆머리 위로도 바짝 올려서 옆머리가 너무 축 늘어지면 얼굴이 주름이 더저보이기 때문에 옆머리를 예쁘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 바짝 올려서 한번 가위짐 내주는 거예요 이쪽도 옆머리 위로 한번 올려줄게요. 위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머리들 있죠? 거기를 잘라줄 건데요. 옆머리는 위에서부터 정수리부터 귀, 귀선까지가 옆으로 오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머리는 자를 때 앞으로 바짝 빗어줍니다. 이렇게 앞으로 바짝.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음, 튀어나온 머리 있죠? 네. 평행을 만들어 주세요. 나머지 머리도 앞으로 바짝 빗어서 그러면 이렇게 사선이 만들어지죠 이쪽도 앞으로 바짝 빗어서 귀뒤선까지요또 앞으로 바짝 가져와서 연결시켜줍니다 지금 만지는 요 머리가 중요해요, 얼굴에서. 요 머리 한번더 위로 바짝 올려서. 지금 자르는 이 머리가 앞머리가 아니고 옆으로 이제 흘러내릴 머리들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지금은 머리가 좀 젖었기 때문에 내가 스타일을 어떻게 낼 것인지. 스타일링을 저, 어,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잘라 주는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 빗으로 드라이를 하시는 분, 분은 어, 롤빗으로 드라이를 해주시고 또 판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판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부족한 부분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 머리가 전체적으로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완성된 길이를 볼수 있어요 머리가 젖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자르면 어, 스타일링 하면 머리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초보자들이 실수 어, 하기 쉬운데 이렇게 스타일링을 그 다음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 잘라야 될 부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요, 롤 드라이어는요, 바람이 나오면서 어, 세팅을 하게 돼 있는 음, 드라이어 인데요 요거는 마른 머리를 할 때는 오히려 다잘 세팅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어, 머리를 조금 더 적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게 더잘되더라고요 마른 머리 하면은 정전기 나더라고요자 이렇게 대충 어, 세팅을 해 놓고 지금 이 머리 있죠? 이 머리가 조금 더 발랄했으면 좋겠죠? 이 머리, 이 머리요. 자, 그다음에는 제가 애용하는 눈썹 칼,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이걸로 수술 쳐줄 거예요. 이렇게 옆을 잡아서 이 머리를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눈, 눈 위치 정도 부터 볼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시작해서 길이는 놔두시고요 쭉 자르시는 거예요 수술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면 머리가 뚝 잘려요 그러면 안 되고 쭉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쭉 잘라주셔야 돼요 눈 위치부터 네, 길이는 놔두고 길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그 방향까지 수술 음쭉 쳐주시는 거죠 계속 짧으면서 계속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 더 지금 자를때 이렇게 약간 반 바퀴 돌리는 거 보이셨나요? 네, 이렇게 안쪽을 자르죠? 반 바퀴 약간 돌려서 이렇게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겉에서 수을 잡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안쪽에서 잘려 나갈 수 있도록 약간 반 바퀴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돈 해 줄게요 확인을 한번 다시 한번 해줍니다 가위로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쭉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이 모양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머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잘른 머리에요 그러면 잘른 머리는 좀더 어, 이렇게 세팅, 세팅이 빨리 먹고 긴 머리는 조금 더 긴, 나중에 먹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볼륨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 지금 자른 쪽은 어, 볼륨이 볼 쪽에, 눈 쪽부터 이렇게 볼륨이 사는데, 안 자른 쪽은 세팅기를 말아도 어, 턱 끝에서 볼륨이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닥가닥 보이, 보이죠? 가닥가닥 된거 고개 안쪽에서 어, 컷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닥가닥 사는거예요이 부분도 조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차이 보이시죠? 안 자른 쪽에 만약에 세팅기를 넣는다면 턱 쪽에서 볼륨이 살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도 눈쪽 밑에 쪽에 볼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요. 맞춰서 자, 한, 반 바퀴 돌렸죠? 그러면 안쪽에 잘려 나가는 것 처럼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어, 반바퀴 돌리면 자연히 안쪽을 어, 커트하게 되죠 그래서 안쪽도 이렇게 칼집을 내시고 바깥쪽도 한번씩 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네,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는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어, 한몇 번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내주셔도 여러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벽하게 내가 다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쥐 파먹었지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조금만 한번 해보시고 아 정말 스타일이 변하는구나 아 이게 이런 원리구나 그거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길이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만 하 해보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드 컷을 하면요. 확실히 그 세팅기를 말았을때 어, 예뻐요. 이렇게 음, 그냥 C컬만 말아도 가닥가닥 구불구불 이렇게 레이어드가 딱딱 되기 때문에 짧고 길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모양을 보시고 아 여기가 조금 더 죽었죠 음. 이쪽이랑 비교해서 이쪽을 한번더 앞머리 쪽에도 약간 잔머리처럼 보일 수 있게요 이렇게 요 앞으로 살짝 나오는 머리들 있죠? 그런 머리도 갈로수 뚝 자름 시 마시고요 잔머리 잔머리처럼 이렇게. 좀 잘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나 보시고, 그때 더 자르셔도 되죠. 아, 여기가 또 조금 잔머리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된것 같네요 네, 여러분 머리 자르실 때요 정말 0.5cm 1cm 만 정말 잘라도 여러분이 스타일링 했을 때 스타일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에 많이 욕심내서 자르시지 마시고요 아, 오늘 조금 뭔가 기분 전환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 어,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음, 이렇게 해서 그 삐쭉삐쭉 나온 것만 정리를 해서 어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시면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어 많은 머리가 잘려 나가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정말 0.5cm 아니면 0.3cm 만 살짝 잘라줘도요 머리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음 요 만약에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앞머리 라인이 한이 정도 눈덮일 정도 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세팅을 했을 때 눈썹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 정도에서 나는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코끝 정도 길이를 맞춰 주셔야 세팅을 했을 때 예쁘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에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앞머리 길이를 정했으면 그 앞머리 길이에 맞춰서 옆에 옆에 어, 머리를 잡아서 요칼 있죠? 요 칼로 그 길이를 맞춰서 이게 지금 이만큼 길, 길면 길이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잡아주시면 어때요? 어떤 머리는 어, 요 앞머리에 맞춰서 요만큼 어떤 머리는 길게 또 이렇게 그러면 이쪽 머리를 어, 세팅을 말았을 때 이렇게 음, 가볍게, 여기서부터 가볍게 앞머리와 연결이 되면서 가볍게 연결하실 수, 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닥, 가닥 잡히죠? 음, 이렇게 가닥가닥. 가닥. 이렇게 가닥가닥 가닥 잡히시려면, 잡히시려면, 어, 머리 숱을 안쪽에 내셔야 돼요. 안쪽에. 안쪽에 내면 이렇게 가닥가닥 잡히고요 이거 수술 바깥쪽에 내면 머리가 이렇게 어 짧아지는 거 짧아지는 경쾌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짧고 여기는 조금 길고 하죠 짧고 길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볼륨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글게요 여기가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그때 여기 애교머리 영상에서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이렇게 자르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컷을 해주고 반바퀴 돌리면 어때요? 안쪽에 컷을 해주고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어,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미용실 갔을 때 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가위집을 넘는 거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게 바로 안쪽에 컷을 내는 거예요. 안쪽에 컷을 내야 이렇게 했을 때 음, 이렇게 라인이 물결 라인이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다음에도 또 제가 셀프컷 영상 저도 또 머리 기는 대로 계속 셀프컷 영상 올려 드릴게요 한번 집에서 어, 기분이 조금 오늘은 좀 산뜻해지고 싶어 그럴 때 조금만 도전 한번 해보시면 아 이렇구나 우리가 미용실에 많이 다녀서 미용 어,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 유심히 많이 봤잖아요 흉내 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우리, 음, 집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 어,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레이나마 명상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